삼촌이다. Armour... 아이나 삼촌 잘 모르겠지? 누구지? Kenntil... 삼촌! Vì... 삼촌! ]Hey. 아니나 삼촌 안녕해줘.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안녕? 삼촌이잖아 봐봐봐. 얼굴 봐봐봐. 어떻게 생겼어 삼촌? 삼촌 맞아? 엄마랑 똑같이 생겼지? 삼촌 맞아? 응? <웃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밀어냈다! 아직, 아직, 아직, 아, 아직, 아직, 아, 밀어냈다! 아직! 아직! 아직! 다아 아, 아, 네. 너무 들이밀지 말란다! 아, 자! 음. 고르세요! 여기 하나씩 선택하면 돼요! 알았어! 어떤 거? 네! 이것도 할까요? 술단을 할까요? 아, 응? 그럴까요? 네! 저 프리미엄 한 식사권 입력이 사봐주세요! 그럼 됐습니다 아니요! 밥을 있고못아가지고 다행이다! P.M.E! 아니, 무지 어, 아까 뭐 있잖아. 문뽀 아니, 내가 초가 더, 더한 초화지면. 근데 아연이가 먹고 와가지고 아마 조금씩 주는 거대로 먹으면 될 거야. 음 <웃음> 아니, 어때? 어떻게 변했어, 이 너가? 네가 봤을 때. 아연이? 응. 아연이 조금 아연이. 예쁘장하게 변했네. 정말 우리 아연이 예뻐졌대요. 버둥버둥. 버둥버둥. 아직 빠득이야. 어, 삼촌한테 안갈 거예요. 아직 안 가지. 뭐예요? 일단, 갈게요. 안갈거예요뭐 <웃음> <웃음> <웃음> 네? 아직 그건 아니야 안갈거예요 <웃음> 조금씩 있다가 가야돼 엄마. 엄마 엄마 나 아직 못가 표정 봐 아빠 할머니 <웃음> 엄마 삼촌 이거 옆에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거 아니야? 이왜에에 <웃음> 와볼래? 조금만 친해지면은 응. 그금 애기네 많이 아니, 도망가는거 아니야? 아니께네야 아, 그래. 애기 것도 갖다준대요 어, 갖다주라 했다 신주라 <웃음> 했지 좋네 준 응. 아, 그 주기적으로 막. 그렇게 막 맛있는 것도 없고 한도 없어. 눈빛다가 손이 근데 이거에 비해서도 아까 저기 여객선.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잘했지. 어. 어때가지? <웃음> 앞에도 엄청 좋은데. 그래? 엄청 그래? 예뻐. 그래? 그래? 그럼 뭐한잔한잔내한도 내일 또일 년. 아니 저 먹으면 너무 달아서 안 되겠다. 응 다르구나. 어. 아, 아 그렇네. 아, 자안내가 자. 있어서 그래. 안내 음. 아니 래 그래. 있네. 여기 있네. 음. 여기 있는데. 왜 그래. 음. 여기 있는 데 여기 있네. 그래. 여기 있 이건 내거 아닌가 봐. 결국 기될건 진짜 잘돼 있다. 야. 이게 딱. 막 음. 써도, 써도 이렇게 돼가고 써도안써지게돼 있네. 응. 음. 그건 좋네. 응. 미안 <웃음> 한잔 뜨르 한잔 뜨러 봐어밥밥 먹었어 겨우 동 갔어 응 겨우 동 아니 우리 거기밖에 못 우리 갔어 그래. 신천 거기 서 모든 시간을 보냈어 아니 <웃음> 거기 한번 들어가니까 그게 할게 너무 많던데 아, 거기 또 오래 걸려 어. 가보려면 하루만에 다고 보지 그런 걸 보려면 아 그래도 오늘 우리 여기 다봤어 여기 다 왔어 아기 어, 고 거기 아니, 거기 맛도 많은데 그 주변에 마치? 안에? 아어도 많이 아는 말이와아 마치 뭐 가래서 아 그래서 그랬 방향으로 응 아빠 이거 이거 아유 아유 매운 못먹다이 자체가 맵대 응 순한 거나즉나만 들고 와맛다 아아 이거 먹나? <웃음> 저기요 <웃음> 왜 이렇게 먹을줄 <먹여진> 엄마를 <목소리> 아니 아니 불안이야 초치한 요 아까 많이 먹었는좀많았어요하 네. 아니 너무 웃긴다 아니, 이거는 아들한테 모자텔라 햄이랑 블라파치즈랑 같이 해 드시고요 모라텔라 햄이 치석으로 짠맛이 강하히 넣어가지고 토핑이 너무 웃긴다 나름 되게 좋네 이거 응? 맛있겠네. 응. 언니, 이걸 응거해야지. 오늘 진짜 우리 아까 그때 방에 나옵다 나도 볶아 이거 이거 바지 어 이거 입다 어. 음. 치이 <미따치즈> <웃음> 근데 치장에 알바? 뭐어 얼마나 무서워? 하하, 뭐야? 이거는 밥통 위서하나시 입는 지 오우, 이피지않 그냥 이피지 맛있어. 사이 음, 음, 음. 바지나, 이 바지 같이 먹어. 치즈는 안 들어갔다. 이거 음. 옆에이 음. 치즈 음. 음. 음. 파스타가 맛있어. 곱하기야 어어어먹있어 아빠 먹여주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배가 안 배고픈 거야, 아버까 아빠 먹여줬어요. 양양. 꼬꼬 음, 먹어요 꼬꼬 꼬꼬끼밥 음, 음, 먹어요 꼬꼬끼밥 음. <웃음> 음, <웃음> 먹어요 꼬꼬끼밥 먹어요 푹고 중이라 일반 청양고추보다건강해고거추예요 두세 부위에 드시고요 대리인 6대 다. 뭐예요? 아이고야 2 2 2지2 2 2 2고2 2니 먹어 아2 2 2 2 2 2 오오오 굿굿굿굿굿굿 감자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먹었어 응,